오늘 새벽 4시경 블리자드의 최대 축제인 블리즈컨에서 솜브라가 공개되었습니다. 솜브라가 공개된과 동시에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도 솜브라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예상대로 솜브라는 은신과 해킹을 이용하는 영웅이었습니다. 먼저 솜브라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솜브라의 기본 공격은 전자동 기관총으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우클릭 스킬은 적이나 힐킷을 해킹하여 적군 영웅일 경우엔 사용하던 스킬을 약 8초동안 차단하거나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힐킷은 대략 30초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며 해킹에 걸린 8초동안은 힐킷의 재생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판정에 따라서는 트레이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시프트 스킬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은신이었습니다. 지속시간은 최대 6초이며 사용시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적에게 맞거나 공격을 시도하면 은신이 풀리고 적에게 접근하면 희미하게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스킬은 위치변환기로 위치를 변환해주는 물건을 던지는데 위치변환기의 지속시간은 15초고 쿨타임은 6초 정도입니다. 위치변환기는 날아가는 도중에도 위치변화를할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공중으로 날수 있는 트레이서 처럼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싸우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적 뒤로 빠르게 이동하는 플레이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맵 밖으로 던져 떨어져 죽는 예능 플레이도 기대되는군요 마지막으로 궁극기인 Q 스킬은 EMP 폭탄입니다 이 e 스킬은 직발령이며 넓은 반경으로 EMP 폭탄을 뿌려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의 방어막과 방벽을 파괴하고 해킹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데미지는 0이라고 합니다 이 은신과 EMP 그리고 위치 변환기로 인하여 안그래도 아나 덕분에 어지러워진 전장이 혼돈의 카오스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한 소식으로는 다음주 중에 테스트 서버에 솜브라와 함께 신규 맵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이벤트 스킨으로는 겐지 스킨이 추가됩니다. 겐지 스킨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15일부터 진행하며 히오스 15판을 하면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주를 기대해보는게 좋겠네요.